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내가요 이제 배추로 벗산김치 담으려고 배추 두 포기 그래서 이거 배추 많이 싸졌네요 지금 3,000원 하나에 소금을 아두개 반, 반 정도 야 되겠다 김장할 때절그대기딱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밑에다가 넣어놓으면 돼 이건 배추가 숨이 이렇게 죽었어요. 다 죽었네. 시간 관계 없이, 이렇게 수, 배추가 숨이 다 죽으면, 이때 히치면 돼요. 세번 히치면 되고, 무도 이렇게 히놓고 여기 굴이 들어가야 되니까, 굴을 좀, 소금물 타서, 굴이 좀 너무 굵어. 여기 넣을 때는 굴을 잘 자란 걸 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걸 샀어. 이거 이제 배추 속을 쌓야 되니까 이정도 잘라서 놔둬야 돼 나박나박 썰어야 이것도 얇게 배추 크기만큼 미나리 갓 쪽파 대파를 어슷 썰어서 한, 하나 여기는 낙지를 두 마리 넣을 거예요. 이다 내가 먼저 손질해서 나눴던 거예요. 낙지는 이게 렇 내장 따고 소금물에 바락바락 주물러 가지고 깨끗이 씻으면 돼요. 아굴 이게 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좀 자를까? 너무 크니까? 잘라도 돼? 응? 어? 잘라도 돼? <웃음> 이렇게 여기는 잘 자란 굴을 넣어야 되거든. 근데 요새 요새 잘 자란 굴이 안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샀는데 좀 굵어. 이게 포고버섯, 그 말린 거 내가 불렸어요 이게 골라먹는 재미로 넣는 거예요. 배추에다가. 이거 배. 배 반쪽은 갈고, 반쪽은 나박썰기 하고. 그냥 까도 반만. 이게 생새우인데요. 이건 냉동실에 지금 얼른 한때 꽁꽁 얼었네. 이것도 갈고. 새우젓도 한 큰술 정도 갈고 넣고. 액젓, 잡액젓, 한 150ml 넣고. 간다. 음. 간거 부시고. 아무래도 젓갈이 덜 들어간 것 같아. 믹서기를 헹궈주고, 액젓을 조금 밀가루 풀 300ml. 생강, 아, 내게 생, 날은요, 그, 마늘을, 마늘 조금 넣는다 그러는데, 마늘 너무 많이 넣으면요 이게 김치에서 아린 맛이 나요. 그래서 많이 넣는다고 마늘에서 다 전부 맛이 나는 거 아니니까. 설탕 넣어주고. 깨도 두금을 넣어주고. 고춧가루는 버무에다좀덜 빨간 것 같으면 더 넣으면 돼요. 이 정도 넣으면 되려나? 이 고춧가루가 뿔으면은 더 빨개지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넣어야 되겠네. 여기서 간을 좀 봐야 되냐 그러면 배추가 짜게 절거졌으면 좀덜 짜게 하고 배추가 좀 응? 삼삼하게 절거졌으면 조금 간을 여기다 좀 세게 하고 하면 되거든요 장갑을 이게 나다 똑같은 줄 알고 그냥 무조건 샀더니 너무 큰걸 사가지고 끼기는 좋네 크니까 끼었다 버섯하기는 좋네 고춧가루 좀더 넣을까? 응? 응? 고춧가루 좀더 넣을까? 응. <웃음> 야, 뭐 대답할 게 힘없이 하냐 아이고, 진짜. 어차피, 어차피 못 <웃음> 고춧가루 좀, 조금 더 넣어야 쓰겠어? <웃음> 대답 좀 해주시오. <웃음> 조금 더 넣어야지 빨간이 좋을 것 같은데? 응. 이 정도만 넣으면 돼. 간을 한번 보고, 맞나, 안 맞나? 음, 간이 딱 맞았어. 야, 이거 다 버무른 다음에, 낙지하고 굴을 넣으면 돼요. 버무려, 처음부터 넣으면 이게 막, 다 굴이 뭉그러지니까, 아, 굴 향이 확 난다. 이거 고명으로네 가지 들어갈 건데요. 여기, 밤 이렇게, 이렇게 채 썰고, 어, 이거 포고버섯. 이것도 불린 거, 불려가지고 이게 채썰고, 대추 좋은거 이제 이건 잣 아, 배추잎 아까 잘라 놓은거 이렇게 까는거요 너무 이게 김치탕기인데요이정도에 나중에 먹을 때이 속에 딱 들어가게 그럼 이렇게 싸야 돼 골고루 섞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밤 고맹을 이렇게 얹는거예요 고고버섯, 대추, 조금씩. 자, 또 넣고. 이거는 실고추. 실고추도 이렇게 딱 넣고.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탁 엎어, 이렇게. 이렇게 엎어갖고, 통에다가 차곡차곡 하나씩 넣으면 돼. 이파리를 많이 잘라야 되는데 너무 짧게 잘랐어. 표고버섯, 미추, 밤, 잔 매실고추. 궁중 요리인가 이거? 개성? 개성 요리. 여기 여기 파주 파주 요리. 파주 요리? 응야 이거 왕으로 안 태어나면 못 먹겠어. 너는 그럼 얼마나 다행이야 응? 아무래도 안 태어났는데 응? 이런 궁중역도 먹어보고 다 들어갔네 그래도 응? 싹다 들어갔네 응. 모자랄 줄 알았는데요 아, 아 그렇게 많이 망치가 않네 이게 고명은 이거 딱 끌려놨을 때 이게 딱 보이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고명을 넣는 거 이쁘라고 이게 정성요리야 정성요리 응? 봐봐 봐봐 이렇게 딱 쌌어 음. 이렇게 딱 싸가지고 이제 상에 놓을 때 이런 접시에 딱 놓는단 말이야 딱 그러면 손님이 먹을 때 이렇게 딱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끌르고 음. 벌리고 이렇게 먹어 그러면 우에가 이런 게딱 있으면 응야여기 어? 진짜 정성요리다 하고 더 맛있게 먹지 알겠어? 너는 진짜 앙으로도안 태어났는데 이런 김치를 먹은다는 게영광의 영광이야 그리 그래 안 그래. 가 왕년에 한가닥 했었나 보지. <웃음> 영광이 아, 영광보다 더 했었나 보지 응. 내가. 응. 여기 안 들어가겠는데? 이게 버쌈이에요, 버쌈. 보쌈. 안 들어가겠다. 이. 안, 들어가겠다. 응, 안 들어가. 이게 나도 그래 그다가 아, 그렇게 한 덩어리. 응. 한덩어리딱 놔서. 어, 완전 선물용이네. 응. 뚜껑 딱 덮으면 되지. 그리고 이거 조금더 남은 거는? 응? 그냥 기다다 넣어 버려. 이거 밤은 나중에 나딴 데다 써야겠다. 자또딴데 쓰고. 요새 날씨가 좀쌀쌀 하니까 밖에다 내놔도 괜찮아요. 한 3일이면 이거. 일단 물을 부쉈어요 아까우니까. 국물이, 이거는 국물을 좀부숴줘야 되거든. 김치. 여기서 액젓을 조금 넣어주고. 이제 익으면은 또 국물이 더 생겨요. 밑에가 좀 잘박 잘박하게 국물이 좀 있어야 돼. 여기다 이거 하나 더 넣어버릴까? 이버쌈 김치가요 어, 할 때는 좀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데 먹을 때는 이게 한덩어리씩만 한 딱딱 꺼내가지고 그탄끼도 담아서 먹으니까 먹을 때는 편안해요 어, 그리고 이건 특별히 이 특별한 김치고 맛도 최고로 좋은 김치예요 어, 이렇게 버쌈 김치 자주는 못해 먹어도 가끔 한 번씩 해서 가족분들한테 에, 주면은 좋잖아요 예요, 아침에 담아가지고 점심때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먹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를 이제, 이거, 이거, 이것다 생각하고, 하나를 딱 꺼내서, 아, 이렇게 놓으면은, 국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국물이 많이 생겼어, 아까보다는. 아침때보다는. 상에다 이대로 놓으면은, 이제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할까? 드시는 분들 내가 드시는 분들이잖아. <웃음> 네가 드셔. <웃음> 지가 드신다네 또. <웃음> 내가 드셔야지. 그, 가위다 이렇게 나 그렇게 응. 이렇게 아 이렇게 됐어? 응 음,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낙지도 골라 먹고 어, 포고버섯도 골라 먹고 이제 이렇게 배도 골라 먹고 골라, 응. 골라 먹는 재미. 이게 음. 그러니까 특별한 김치 이한 번씩 이렇게 해서 드시 이렇게 가족분들한테 상에 올리면 어 이게 무슨 김치야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음 근데 이 손이 많이 가지만 이게 먹을 때는 간단하잖아요. 꺼내서 접시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도마에다가 놓고 썰지 않고 그러니까 한번 힘들면 한 번은 편해요. <웃음> 이렇게 하세요. <웃음>